안녕하세요. 노민영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행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행하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오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상 그 오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교과 과정에서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행이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제 오행이, 오행을 처음 만났던 시기에는 12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어, 심리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특히 그 심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을 너무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 심리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를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제가 철학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철학관 가서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심리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지 말고 사조 공부 한 해봐라고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에, 되게 이제 그때만 해도 되게 이, 이런 학문이 어, 정말 보통 사람들이 뭐 하는 공부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호기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수 공부를 시작하고 또 심리학 공부도 시작하고 이게 렇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양과 오행의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명리학 그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자평 진전을 토대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음향과 오행에 대한 이론을 어,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깊어졌습니다. 어, 물학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외국의 심리학 학자들이 그 심리학 학자들이 내놓는 이론들이 매우 좀 훌륭한 이론들이 많이 있고, 저 어,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어, 되게 국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적용이 잘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반면에 이음양 오행으로 어, 이루어진 이론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성격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족 관계 또는 어, 이 사회 구조 어, 모든 것을 적용시켜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저는 푹 빠졌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계속 했었고 또 검정도 많이 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뭐 남편도 많이 이해했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욕구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어, 되게 이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성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좀 평화가 찾아왔고요. 처리가 나죠. 그지만 또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것을 아 나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부부 갈등, 뭐, 인간관계 갈등, 이렇게 이런 이름을 토대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 그이모행 심리를 가지고 자녀를 이해하고 이제 부모 자,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을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어, 굉장히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정말 부모 교육이라는 걸다 받아봤는데, 아,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네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해소도 되고 또 해결 방안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죠. 다른 또 어, 어머니들도 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알고 네, 터득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행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뭐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게 담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또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민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심리연 구성, 네 발전을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심령구슬 화이팅 그리고 오행심리연구소 회원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네. 표은지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안주현입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롯데자이언츠 치어팀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화이팅. 행심히 화이팅. 오윤시핑 화이팅! 이로라고 합니다 안녕.